감사합니다. 안녕히 아, 가세요. 응. 오늘 친한 누나가 드라이브에 가서 맛있는 걸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누나가 응. 있는 원흥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사친이 운전하는 차 처음 타봐. 아니, 진짜. <웃음> 아 보통 내가 운전하니까. <웃음> 아 맞아. 선물 증정식. 어 감사한다. 보다 어, 주었다. <웃음> 저희는 오늘 파주에 쇼스 바베큐라는 곳을 갑니다. <웃음> 그래서 네.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맛집인데 또 누나가 마침 차로 드라이브 시켜준다 그래서. 멀리까지. 이렇게 주문한다 네. 안 먹어도 돼? 먹어야지 덴치 하나 시킬게 그럼 평일에도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주말에만 바로 침고인 나이티아니까장갑을 네. 착용하고 비닐장갑을 끼는 왼손에 진짜 와보고 싶었어 성점이 너무 높은 거야 거의 4.8? 이거 봐내 맛집지도 저 보여줬잖아 얼마나 많아 맛집지도 대단해, 대단해. 와더주 아, 그냥 올려서 먹으면 되나요? 예, 아, 네. 사이드로 이게 숯향 때문에만 더 익혀주시면 돼요. 가익었 네, 감사합니다. 더 네. 익혀주시면 되세요. 네. 음, 땅 제가 올리겠습니다. 아, 근데 냄새가 미쳤는데? 다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창만 익혀서 먹으면 된다니까. 향 나? 응. 흥미밥 <웃음> <웃음> 그래, 이렇게 끼라고 딱 알려주고, 있는, 알려주고 있는데 반대로 <웃음> 그랬어 <웃음> <웃음> 과연 그토록 오고 싶었던 <웃음> <그래>? 음 맛있지? 너무 맛있다 그니까 밥 생각나는 맛이다. 음 그렇지? 어, 맞아. 음. 양념이 뭔가 밥을 부르는 맛이네요. 약간 림 먹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다. 그렇지. 그렇네. 음. 그렇네. 얘좀더 씹는 맛이 있는? 볼맛도 많이 나. 음. 바베큐에 진심인게 느껴진다 응 음, 진짜 맛있다 되게 겉바속촉이 맞아 맞아 겉바속촉 음. 이런비 이런거 먹어야지 인정 인정 음, 진짜? 펜도 맛있네 나 사실 이런거 귀찮게 왜 자꾸 뜯어먹는거지 이랬는데 뜯어먹는 재미가 있어 나이도 그래 그치 나 옛날에는 진짜 뼈 있는 치킨도 안 먹고 이런것도 안 먹었거든 지금은 좋아해 뼈 있는 치킨이 좋지 나도 순살 안 먹어. 목장갑이랑 비닐장갑 이렇게 주는 것부터 약간 배운 곳이야. 젓가락으로 자꾸 뜯기 너무 힘드니까. 치킨집도 비닐장갑 주는 데가 최고잖아. 맛있어? 맛있어? 딱아도예국냄 맞아. 나예국냄 이 여름에 살짝 더울 수도 있겠다 열, 열기가 막 올라와서 그치? 열기 아파 응이 다음에 또줄것같으응 생각날 것 같아 이거 단백질이잖아 너무 좋아 단백질살아앉아 맛있어 <웃음> 맛있어 너응 음, 이건 무슨 맛일까? 아, 어먹어 음, 음. 강아지들이 왜이 뼈를 좋아하는지 알것같아야 이게 숯향에 한번 배는 게 좋네 기하 응 음, 열기가 올라와 배차 응 음, 이게 2인분이 이유가 있어 식간들은 잘할수 있어 그렇게내딱 퇴사하고 어디 여행 안가 그래서 일단 가긴갈 건데 <목소리> 너 혼자 뭐 어, 갈거 같은데? 혼자 갈 거에는 안 갈래 혼자 가도 좋아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치 나도 처음에 그랬어 아, 나 혼자 가면 무슨 재미로 가? 이랬는데 내가 제일 그냥 재밌는데?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 그게 제일 좋지 굳이 하나가 하면 내일로 한거 내일로? 내일로 좋지 원하는 지역을 계속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메리트인데 교통비가 장난 아니잖아 원래 그래서 부산 갔다 오려면 은 내일로 끊어서 갔다 오는 게 싸대 왕복 10만 원이거든? 근데 내일로가 5일 동안 7만 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내일로가 싸지? 한 음, 번만 뭐 할수 있는 거야 1년에? 아니 1년에 횟수 제한이 있지 않을까? 두 번인가?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내일로로 다니겠지 부산에 누나도 진짜 소식가구나 <웃음> 아니야, 그렇게 그래? 잘 먹었는데 응. 다이어트하잖아. 위가 계속 촉구라고아안 먹는 버릇 돼서. 응. 근데 일단 고기를 좀 남겨놔야겠어. 냉면이랑. 음. 좋아. 좋은 작전이야. 음. 슬로우 푸드일 것 같은데 음. 다 익혀 나오니까 금방 금방, 금방 먹는 것. 음. 맞아. 그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. 네. 근 웨이팅 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음. 그렇지 않겠네. 되게 뭔가 냉면에 또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데 무슨 면이지 이게? 식냉면인가? 아, 와, 나또 빨간 양념 보니까 땀 나. 남들은 운동할 때 쓰지만 나는 먹을 때 쓰는 물냉면. 음, 진짜 시원하긴 하나. 물? 아, 그럴까? 더우니까. 없어? 그리고 띵동 띵동 뭐동다했너오나 먹는 거 없다니까? 땅에 떨어진 거 빼고 다먹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식는 맛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겉바속촉함 음, 맞아, 맞아. 립은 그냥 막부드럽게만 하잖아 근데 약간 부드러웠으면 매력이 이런 매력이 없지? 다 뱉힌다는 그치? 냉 어때? 먹가더나 다맛거든 음. 면이 얘가 쫄깃쫄깃해.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 응. 음. 괜찮은데? 응맛있 원래 고기집 가면 면을 먹으라고. 맞아. <웃음> 그래? 난 이것도 괜찮 냉면 소시를 싫어하는 사람도 건... 많더라. <웃음> <웃음> 냉면을 싫어해? 어때 그럴 수가 있지? <웃음> 무슨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거? 나도 어때? 아, 그냥 맛이 없어서? 맛없는 냉면을 먹는 거니까? <웃음> 여기 진짜 가족끼리 와서 먹어도 괜찮겠다. 참숯부터 해서 참숯 먹고 마늘 간장 먹고 고추장 먹고 딱 하면 되겠는데? 생각해보니까 물한 잔을 안먹었데 그러네. 별로 안 짜다는 거야 이게. 짜면 물이 생각날 텐데. 나짠거못 먹거든. 음. 짠. 감사합니다. 기능이 맛있을까 봐요. 누나는 냉면 먹을 때, 계 계란을 먼저 먹는 거 나중에 먹어 나중에 먹어. 그것도 약간 나뉘어 사람들, 반반으로 아, 그래? 응. 생각보다 먼저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. 아, 좋아. 맛있네. 맛있네네네 아 여기 산책할 데 없어? 산책? 너무 추울나나? 그럼 일단 여기 바로 옆에가 헤이리 마을이야. 한 바퀴 돌자아 아, 그래, 그래. 나 헤이리 마을 가보고 싶었어. 응. 오늘또소소하게잘 먹었습니다. 소소하지않았어 <웃음> 근데 진짜 맛있어. 너는거울것 뭐. 같아. 되게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도 특색 있고 맛있고 딱 뭔가 상상했던 그맛 그대로여 가지고 아 여긴 진짜 바베큐의 진심이구나 뭐 냉면 이런 것도 정말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모든 음식에서 음식의 진심인 곳이구나 라는게 잘 느껴져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이쪽 놀러와서 들려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실 누나 운전이 불안했으면 그냥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간다 했을 텐데. 아 그랬어? 응. 운전을 너무 스무스하게 잘했기 때문에. 누나는 아, 운전을 오래 했습니다.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래서 조수석에서 연전이 있겠습니다. 아무 편이서도 안 돼도 <웃음> 열심히 떠어줘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누나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줘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왔으면 거의 1 시간 넘게 걸릴거였는데 금방 왔네요. 진짜 안녕.